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이렇게 세팅된 상태로 카메라를 켠 이유는 어 제가 작년부터 시작했던 취업 과정을 오늘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풀어보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이제 수습을 한지 3개월이 됐는데 원래 입사하고 3개월 동안 수습 기간을 갖게 됩니다. 수습을 다 떼고 정식사원으로 발령이 나기 전에 빠르게 이걸 해야 제가 취업 준비를 할때그 과정을 잊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백화점을 쓰게 된 이유는 예전 영상들을 보면 은알수 있다시피 제가 원래 아나운서를 준비를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나운서 채용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비슷하게 최근 트렌드를 좀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업계가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유통업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고 특히 그 중에서 백화점이 좀제 성향과 잘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백화점을 지원하게 을 됐습니다. 사실 원래 저는 교직원으로서 21년 3월부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근데 한시계약직이어서 원래 2년 동안 하는 거였는데 그냥 토익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공고가 떠서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운이 좋게 합격이 돼서 이렇게 1년 만에 퇴사를 하고 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과정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첫 번째로는 제가 작년 8월에 토익을 땄습니다. 사실 토익을 따서 바로 지원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한건 아니었고 그냥 취업 준비의 한 과정으로서 토익을 준비를 했었는데 토익을 따자마자 3,4 백화점 공고가 다 뜨더라고요.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이렇게 떴는데 어 저는 롯데백화점은 정말 제가 가고 싶은 회사가 아니어서 그냥 쓰지 않았고 그중에서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두 군데만 지원을 했습니다. 제 이전에 취업 준비를 하면서 학교에 있는 취업 상담센터를 통해서 취업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를 고민을 상담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 보통은 사기업 준비를 할때한 20개, 30개 정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상담에서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할 자신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 바로 21년 하반기에 취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일단 없었고 연습삼아 내가 하고 싶은 기업만 써보자 해서 이렇게 두 가지만 썼었는데 일반적으로 준비하시는 거는 정말 많은 곳들을 지원하면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론이 정말 길었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제 취업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공군인 신세계백화점이 먼저 났어요.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이 났는데 먼저 신세계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번 채용을 하고 현대백화점은 1년에 두번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채용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신세계백화점 서류를 접수를 하고 현대백화점 서류를 접수를 했는데요 그 다음 과정부터는 현대백화점이 면접이 항상 더 먼저 빨랐기 때문에 먼저 현대백화점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영업관리, 마케팅, 지원, 재경, 글로벌 이렇게 다섯 가지 부문으로 지원을 받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인사교육 직무를 희망을 했기 때문에 지원 직무로 지원을 했습니다. 어, 지원 직무로 들어가더라도 꼭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총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백화점 함께 합격한 제 동기들은 총무 업무를 맡은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먼저 현대백화점 그룹의 전반적인 전형 절차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서류 전형, 그리고 온라인 역량 검사, 1차 면접 그리고 글로벌 같은 경우는 중간에 다른 면접이 또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2차 임원 면접, 인턴 실습, 그리고 최종적으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턴 실습을 모두 마치고 나서 신세계백화점 최종 합격 소식을 들어서 최종 입사 때 그냥 포기를 하고 신세계백화점으로 가게 됐습니다. 현대백화점 그룹과 신세계백화점 그룹 채용 과정에서의 큰 차이점은 현대백화점 그룹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역량 검사가 있고 신세계백화점은 PT 면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음 단계에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랑 오픈PR 전용 두 가지로 전용이 나누어집니다. 자기소개서 전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그냥 알고 계시는 자기소개서 질문의 답안을 작성하는 거고 오픈PR 전용은 영상, 뭐 PPT 굉장히 자유로운 형식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보다는 오픈 PR 형식이 제가 그동안 했던 활동들을 더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픈 PR 전용으로 지원했고 PPT를 작성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예전에 현대백화점 그룹에서 패셔니스타 전용이나 캠퍼스 리쿠루팅 전용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변형된 게 오픈 PR 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백화점 서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이력서 형태가 있고 플러스로 장단점을 작성하는 란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간단하게 작성을 하고 오픈 PR을 위한 PPT 열장을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아나운서를 제가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아나운서 프로필을 위해서 촬영한 사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사진들을 이용해서 오픈PR을 좀 준비를 했었는데 배경색이 현대백화점 색깔인 배경색이 있어서 이 사진을 좀 이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p p t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떻게 해야 현대백화점에 대한 관심도를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현대백화점 홈페이지를 좀 레퍼런스로 이용해서 좀 이걸 살짝 변형시켜서 메인 페이지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자세한 거는 이제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어, 서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했던 활동들을 모두 적는 것은 아니었고 제가 인사교육 직무를 지원한 만큼 이와 관련된 활동들 몇 가지만 꼽아서 대표적으로 이미지 위주로 PPT를 구성을 했습니다 PPT인 만큼 글보다는 이미지나 사진 위주로 하는 게좀더 가독성 부분에서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감사하게 도 서류 전형에 합격을 했고 11월 12일이었어요 정확하게 기억해요 2021년 11월 12일에 합격을 하고 사실. 자유양식인 만큼 어떤 내용으로 구성을 해야 될지 정말 고민이 많았고 특히나 제첫 서류 합격 소식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영광스러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인재상과 직무를 두고 그에 맞게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잘 엮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도 좋게 봐주셔서 정말 지금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첫 취업인 만큼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제 자신감을 좀 오르게 해준 그런 좋은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AI 면접이라고 알고 있는 온라인 역량 검사도 진행을 했습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AI 면접을 볼수 있는 부스가 따로 있어요. 취업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면접 부스인데 저는 취업상담센터에 예약을 해가지고 이 AI 면접 하루 전날에 리허설을 하고 당일에도 이 부스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왜두 번을 했냐면은 전날에 미리 부스 환경을 파악해서 어떻게 내가 마이크를 조정해야 될지 캠 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미리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날에도 제가 똑같이 AI 면접 그대로 연습을 했고 당일에도 똑같은 환경에서 이 AI 면접을 진행을 했습니다 온라인 역량 검사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게임을 잘하느냐 얼마나 대답을 잘하느냐 라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일관성을 유지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대답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고민을 하거나 대답을 내가 기깔나게 잘해야겠지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얼마나 솔직하게 하느냐, 얼마나 자신감 있느냐를 보여주는 게 맞는 것 같고 게임 같은 부분은 점수를 잘 따는 것보다는 내가 게임에서 지더라도 그냥 뭐 아무렇지 않게 일관된 마음으로 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근데 생각보다 온라인 역량검사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연습을 하고 리허설도 해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온라인 역량검사를 합격을 하고 사실 바로 비행기 티켓을 끊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에 아나운서 준비를 했지 유통업 관련해서 준비를 한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남들보다 좀 발로 뛰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는 게 많으면 아는 걸로 풀수 있겠지만 제가 유통업 관련해서 아는 게 많지도 않고 또 경영 전공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발로 뛰어야겠다,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야겠다는 라 생각을 하게 돼서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울산으로 바로 가서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지방점포들을 돌면서 제가 인사 직무로서 좀 조사할 수 있는 것들을 조사를 하고 다녔어요 기본적으로 백화점의 MD 구성은 어떤 직무를 막느라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전보에서는 어떤 MD를 강조하는지, 명품 MD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고 그리고 또 브랜드 매니저님들, 사원분들 인터뷰를 하면서 CS 교육이라던가 이런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이없고 가벼운 질문들인데 그래도 그냥 그렇게 질문하러 다녔던게큰 도움이 된것 같아요. 왜냐하면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건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이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걸었다는 라그 자신감이 면접에서도 그 자신감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험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화점 전국 투를 마치고 1차 면접을 봤습니다. 1차 면접에서 현대백화점의 경우에 블라인드로 모두 진행이 돼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를 보는지 안 보는지 는알수 없지만 그냥 제가 느꼈을 때는 안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1분 자기소개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지, 바탕으로 질문을 주셨고 어, 직무 관련 질문도 사실 그렇게 엄청 무거운 질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1분 자기소개에서 제가 어, 전국 투어를 돈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와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터넷 검색이나 전공 공부를 통해서는 나올 수 없는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면접자들이 대답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답변이었던 점이 저의 강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 면접에서 그렇게 제 경험들을 소개하고 그리고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인사와 관련된 가치관이나 소신들을 좀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솔직한 답변이 큰 강점이 되었던 것 같고 감사하게도 1차 면접도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다대다 면접이에요. 면접관님들 3분 그리고 면접자가 4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명이서 면접을 진행했는데 저는 최대한 함께 면접을 보는 분들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면은 다른 면접자들의 답변을 생각하다 보면은 내가 준비한 답변도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정말 최대한 마인드 컨트롤 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사하게 1차 면접 실무 면접을 합격을 했고 면접 시간 같은 경우에는 20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네명이 20분이면 사실 본인이 말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없어요 왜냐면은 질문 시간도 있고 또 어느 정도 답변을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시작하고 종료하는 시간 이런 걸 하면 은 실제로 내가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내에 얼마나 많은 경험을 풀어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많은 경험을 풀어낼 때 장황하지 않게 풀어내야 하고 최대한 간략하지만 내용이 많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두괄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했던 경험들에 서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어야 장황하지 않게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1차 면접을 모두 마무리했고 이제 2차 면접이 임원면접에 임하게 됐습니다 임원면접 같은 경우에도 다대다로 진행이 됐고 임원면접이 꽤 어려웠던 게 뭐였냐면 저는 준비를 할때 굉장히 패기 있고 자신감 있는 캐릭터를 밀고 나갔는데 제 옆에 있던 지원자는 겸손하고 차분한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가 굉장히 건방져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면접 도중에 굉장히 큰 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지원자들의 답변이 휘둘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런 답변을 무시하고 저는 저대로 굉장히 자신감 있고 패기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냐면 은 인사교육이 있고 총무 직무로 나눠진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만약 총무 직무로잘할수 있겠냐 총무 직무로 발령이 나면 어떻게 하겠냐 했는데 어제 옆에 있던 지원자분은 어 총무로 지원 해도 열심히 배우면서 잘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겸손하고 뭐든 잘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답변 했지만 저는 인사교육으로 가고 싶다라고 솔직히 말을 했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했던 경험들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왜 제가 이 인사교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는 답변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런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어... 만약에 현대백화점에 들어오면 어떤 인사제도를 운영을 하고 싶냐 혹시 뭐 해보고 싶은 게 있냐고 라 물어봤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제도를 시행하고 싶다라고 답변을 했었는데 그게 실제로 현대백화점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제도였어요 그게 절대 근데 틀렸다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현대백화점 인사로 일한 적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하는지 안 하는지 어, 이미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해가지고 아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점검을 하면서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싶다라고 답변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이제 감사하게도 또 합격을 했고 아까 겸손했던 그 지원자분도 합격을 해서 동기가 됐었어요 이제 면접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웃으면서 대화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결론은 정말 다른 사람 답변에 휘둘리지 않고 내 캐릭터를 끝까지 밀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당황하지 않고 그냥 어, 삼촌이랑 이야기한다 이모랑 이야기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임하는 게 가장 좋은 자세인 것 같습니다 어 임원면접도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일본 자기소개에 대한 꼬리질문, 직무에 대한 역량을 묻는 질문으로 이어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원면접까지 합격을 하고 이제 인턴 사원으로 4주간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백화점 목동점에서 인턴 활동을 했는데 이제 인턴 과정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나를 평가한다기보다는 물론 평가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회사가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조직을 경험해보고 내가 유통업 혹은 현대백화점과 정말 맞는 사람인지를 스스로 확인해보는데 더 의의가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저는 현대백화점 목동점에 지원팀의 인재개발 파트에서 인턴으로서 근무를 했습니다. 어, 인턴 같은 경우에 어떤 특별한 업무가 정해져 있기보다는 이제 제 사수죠. 담당 선임님의 업무를 보조하고 좀 백화점의 흐름을 경험하는 데 의의를 두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 인턴 사원이지만 어, 정말 선임님들과 사원님들이 정말 잘 챙겨주셔서 너무 좋았던 경험이고 정말 짧은 기간이었지만 어떻게 회사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동기들이랑도 정말 만나서 좋은 시간도 보냈고 좀 인턴은 가볍게 도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채용 전환이 거의 다 되기 때문에 물론 22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21년 하반기는 그렇게 진행이 됐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 제 인턴을 마무리하면은 인턴 수료증과 간단한 선물을 받으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다니고 있지 않지만 그때 만난 동기들이랑은 지금도 정말 잘 친하게 지내고 있고 그래서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은 아무튼 이렇게 제가 취업 과정을 거쳤습니다. 현대백화점 채용 과정을 모두 끝나고 신세계백화점 채용 과정을 거친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계속 껴있었어요. 서류 같은 경우에는 신세계백화점이 먼저 마감이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현대백화점 1차 면접, 뭐 신세계백화점 1차 면접, 현대백화점 2차 면접, 그 다음 에 신세계백화점 2차 면접, 그리고 현대백화점 인턴을 하기 전에 신세계백화점 3차 면접을 보고 현대백화점 인턴 과정을 거치는 도중에 신세계백화점 최종 합격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현대백화점 인턴을 막